이거 홍어, 오늘 홍어 회좀 하려고요. 이거 두 팩. 두팩 사왔네요. 근데 한 팩에, 예, 200g이요. 1인분, 2인분. 너무 쪼, 하나는 너무 조금해서 내가 두개 하려고. 이 놔두고, 우선 이제 야채부터 좀, 무가 냉장고에 있는 거거든. 그래가지고, 좀 약간, 제가 바람이 들라 그랬네. 오이도 무 길이만큼. 이제 당근도 조금만, 당근은. 핵 이쁘라고 식초요 식초로 새콤달콤하게 이게 밑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식초두 배네요 2배. 두배한두 스푼 두 스푼 정도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소금도 조금 그 다음에 설탕 이렇게 해 놓으면은 새콤달콤한 이게 절여져요 야채가 이번에는 홍어 홍어를 또 손질해서 아 냄새 확 난다 매콤한 냄새 봉지 안에 꼬치장이 들어있어 찍어 먹으라고 와 얼마나 진공이 잘 됐는지 이야 진짜 얇게 썰어가지고 진공 포장도 잘했다 이거를 넓적하니까 좀 이렇게 잘라서 묻힐 거예요. 먹기 좋게. 야채하고 같이 먹으려면 야채 이게 크기만큼 해야 돼. 막걸리에다가 빨아도 되는데 그냥 식초에다가 식초 좀 이렇게 해놓으면 꼬들꼬들해지더라고요. 이렇게 이렇게 묻혀놓으면 이게 두배 식초기 때문에 한, 한 스푼만 들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꼬들꼬들해져 미나리요 이거 다 줄기만 했어요. 다 희쳐놨어요. 이렇게 안놓고이 정도로 이것도 무어 길이하고 똑같이 쪽파도 미나리만큼 좀 두꺼운 거는 이렇게 좀 칼집 좀 넣어주고 이거 또 미나리 길이에 맞춰서 고추 다 썰었어, 이제 야채는 오, 국물이 없네요. 그냥 이제 이렇게 넣고 그냥 넣고 초고추장으로 먼저 좀 해놓고 숟가루로좀 빨갛게 미리 홍어한테 빨갛게 해줘야돼 야채를꼭 짜가지고 국물이 이만큼 나왔네 이만큼 꼬치장을 <웃음> 좀 넣어주고 좀 이게 좀, 좀 새콤달콤 해야 돼. 일단 식초 더 넣어야 될지도 몰라. 맛을 봐가지고 새콤달콤은 마칠 거예요. 설탕도 좀 넣어주고. 두개 정도. 소마만 이따 넣고 마늘 안 넣지? 마늘 <웃음> 생각해보니까 마늘도 안 넣고 매실도 좀 내야 되고 마늘 바루세개 정도니까 반을 만나볼게. 음 맛있는데 좀 싱겁네. 소금 이정도 식초만 조금 덜 넣으면 되겠다 식초 몇개 들어갔냐?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넣어야지 마지막에 완성했어요 홍어회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넣고요. 밥 비벼먹으면요. 엄청나게 맛있어요. 여름에 밥맛 없을때 한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밥맛이 확 살아납니다. 오또 응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홍월을 했어요. 너무 많이 담았나